아, 학기로에는 세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전환법, 영유법, 심화법, 아, 그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아, 이전환법의 전환은 뭐냐면, 그, 둥근 움직임, 원을 말하고, 영유법에, 영유법은, 물처럼 흘리거나, 상대의 힘을 뭐 흘려버립니다. 그 다음, 심화법은, 아, 상대와 같이 동화 또는, 상대의 움직임과 내 움직임이 이제 하나로 되니다 이세 가지의 원리로 학기도 우리가 말하는 그 원형 풀기는 이세 가지의 원리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걸 동작으로 나타내는 게 있어요. 전압법은 이렇게 됩니다. 전압법. 이 상태 때 이게 전압법이에요. 이렇게. 용륜법은 이렇 심화법은 자, 그리고 전압법 할 때. 어 발 부분을 잘 찍으셔야 돼요. 발 밑에. 전환법 할 때, 어.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렇게. 뒤꿈치를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데, 아. 이렇게 도는 거는 빠르게 돌수 있는데, 네, 위로 졌어요. 이렇게 도는 거 빠르게 돌수 있는데, 어. 그렇게 돌게 되면, 돌때 중심이 밑에 없다는 거, 중심이 위로 떠버리거든요. 안정되지 않다는 거. 그러면, 그렇게 돌게 되면은 나보다 몸이 큰 사람들을 자꾸 돌릴 때 또는 자꾸 파는 걸 돌면서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돌면은 돌릴 수없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압법을 할때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발이 거의 바닥에 붙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요그 그 뭐지? 그 디바이스라고 그러죠콤파스처럼 벌려가지고 디바이스 다리가 이렇게 돌듯이 보는 그내듯이 발바닥이 거의 바닥에 푸드상 태다일어나게 되는 거어요 중심은 밑으로 내려가요. 다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이제, 그, 전환법하고 영유법, 심화법, 분명히 세 가지는 제가 다르게 설명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이세 가지는 하나예요. 전환과 영류와 심화는 결국, 세 개가 다를 수도 있지만, 세 개가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큰 둥근 원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 원이 있는데 이원을 짧게 짧게 나누다 보면 직선이 돼요. 또 우리가 보면 우리 지구가 둥글다 해가지고 그 뭐지 지평선이나 수평선까지는 직선이지만 있 거기를 넘어가면 또직선 또 직선이듯이 있 그게 계속 이어지면 이거 크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은 모든 걸 포함한다. 그래서 이뭐전환종력 심화가 하나라는건 아니고, 세상을 잠깐만. 자, 전환은 분명히 내가 둥글다고 그랬죠? 둥글 움직임역영을 흘려버리는 거. 심화는 상대방을마하고 같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자, 우리 이게 이제 영유법이라고 해요. 잡았 우리가 이 동작 영유법을 기술에서 할 때는,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상대의 중심을 뭐 흐트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고 요렇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자, 그럼, 자, 제그 세계가 하나라는 것을, 자, 이렇게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내가 상대이 힘을 흘렸다는, 거예요. 영유지요. 그리고 이 동작은 원이죠. 그리고 원이고, 영유고, 이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깜찍이 심하여, 결국 뭐하면 전환과 연구심화이한동작이의미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저는 전환과 연구와 심화, 이세 가지가 하나가 돼가고 하고 기술을 내려고는데무전환용유 그리고, 그리고 심화 거의 모든 기술이 그걸 같다고있 동작은 이건 도 결국 보면은 전환과 영육 심화가 하나가 됩니다. 그게 그, 그, 굳이 따로 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하나다. 이 둥근 원 움직임 속에 하나다. 이 말씀입니다.